불에 의해서 열로 녹아버렸다. 등판에, 망사에, 그래서 한 송이를 예쁘게 이쪽에서 피어 올라온 것처럼 만들게, 실은 검정 재신을 하고. 등산 잠바가 이렇게 열에 의해서 데지다가 사고가 났네요. 오물이 못었는데 이게 세탁소에서 몇군데를 거쳐도 전혀 지워지지 않는가봐요 지우다 보면 염색이 빠져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자수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오물이 묻어서 전혀 세탁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제 자수로 예쁘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 등판에 가 오물이 묻고 찍힌 곳이 있어서 몬추라 마크를 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떤 무늬로 해서 그 옷에 잘 맞게끔 예쁘게 변신을 해드릴까 하고 노력합니다.